안전한 곳으로 피해요 어, 어디로 가야 안전하지? 저 공원이 더 안전해 보이니 저쪽으로 가자 네? 대피 장소를 찾을 때 행동요령 여러분, 어디로 대피해야 더 안전할까요? 지진이 일어나면 단단해 보이는 건물도 잠장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나 운동장처럼 주위에 건물이 없고 넓은 곳에서 머리를 보호하며 기다려야 해요 또 지진 후 밖에서 이동할 땐 떨어지는 물건을 조심해야 하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 최대한 건물에서 떨어져 걸어야 해요 대피 장소에서는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내방송에 따라 질서있게 움직여요 지금까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봤어요 이번에 배운 내용은 안전을 위해 꼭 몸에 익혀야 해요 알았죠?